오직 그것만이 과거의 물안겁에 지어놓은 모든 죄도 소멸을 할 수가 있고 이 공부에 철저하면서 세속적인 또는 인간적인 책임을 충실히 한다면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며 앞으로도 진리를 깨닫는 목적을 향해서 걸어감으로 해서 생사해탈을 기억하고 기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른 길, 이런 지혜로운 길, 인간으로서 최고의 길이 바로 이 참선법이요, 불법이요, 정법인 것입니다. 지금 마조 원상법문을 초시심을 대신해서 여러분 앞에 물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론적으로 따져서 알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오늘 내가 이루지를 못했으니 당장 집에 가서 경전을 뒤적거리고 조사의 록을 뒤적거렸으라도괜이 이것을 어떻게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신다면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사 공안이 적혀있는 염송이나 무문관이나 그밖에 벽암록 같은 어떠한 경전을 어록을 뒤져거린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포지를 못했다면 찰나간에 자기의 본참 화두를 거각하는 것이 가장 지혜 있고 바른 수행인인 것입니다. 공하는 화두는 절대로 중생 사량심으로 더듬어서 알아맞힐 수도 없는 것이고 이론적으로 따져서 결론을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론으로 따져서 결론을 얻었다든지 사량심으로 알아졌다면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그것은 중생심이요 중생 번의 망상으로 얻어진 것이라 망상에 결국은 지내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보기 좋게 생긴 사람을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그것이 참 사람이 아니고 흙이나 석고 같은 것으로 만들어졌다면 그것을 아무리 이쁘게 조각을 해놨어도 아내로 맞이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음은 이론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오 오직 본참 화두를 여법하게 거각하고 정진을 함으로써만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억울할 때나 우리의 마음에서 어 어떤 생각이 일어나건 어떠한 감정이 일어나건 그 생각, 그 감정 하나하나를 헛되이 놔보내지 말고 바로 그 생각을 돌이켜서 이먹고 어째서 반치생물화 했는고 다못 이렇게 순박하게, 이렇게 진실하게, 이렇게 바보처럼 한 생각 한 생각을 다져나간다면 결정코 우리는 생사를 해탈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한 믿음이 서야 하고 철저한 의심이 있는 곳에 큰 분심이 일어나고 철저한 믿음과 큰 분심이 있는 곳에 타성일편하는 대의정이 돈발하는 것입니다. 대의정은 오직 대분심과 대신심의 밑바탕 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심만 철저하다면 반드시 분심이 있을 것이오. 분심이 있는 곳에 어찌 대의정이 일어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를 깎고 먹물옷을 짓고 선방에 살아도 참으로 진 발심을 하지 아니한다면 10년 20년을 선방에 지낸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돈과 쌀을 싸가지고 50년, 60년을 저를 왕래하고 선방을 드나든다 하더라도 대신심, 대분심, 대의정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점심밥 싸가지고 경치 좋은 관광지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 하겠습니까? 철저한 신심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 말세에 태어났고, 못나게 태어났고, 무식하게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났고, 태어났을 망정, 이 몸을 끌고 다니는 주인공은 삼세 재불과 역대 조사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는 사실을 믿는 것이며 올바른 방법으로 열심히만 하면 결정코 나도 견성성불 할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대신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심이 있다 신심이 있다 하면 절에 가서 절을 많이 하고 불공을 자주 가고 그러면 그것을 신심이 있다고 혹 생각하실 분이 있을는지 모른다마는 그것도 일종의 신심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다운 신심은 나도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없는 진여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그리고 바르게만 하면 결정코 금생에 이 몸속에 똥과 피와 오줌과 고름을 가득 담아 있는 채견성성불할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대신심이요 참다운 바른신심인 것입니다. 이 신심이 있다면 분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와 불보살과 조금도 조금, 조금 더 차등이 없는 똑같은 진여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과거의 성현들은 진즉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진리를 깨달라서 대성현이 되었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계시는데 나는 왜 오늘날까지 깨닫지를 못하고 육도윤회를 하고 있는가? 오늘날까지 왜 깜깜한 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대분심이 아니 일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촌이나 일가가 잘되면 거기서는 분이 나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이 시뻘겋게 시기와 질투를 할줄 알면서 어째서 과거의 모든 성현들은 대도를 성취하셨는데 나는 오늘날까지 칠통을 타파하지 못하고 육도윤회 속에 개미 집칩구 돌듯이 돌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심이 일어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대신심과 대분심이 있는 곳에는 계절로 화두가 들지 아니해도 들어질 수밖에 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억울한 욕 한마디를 하면 그 말이 부해가 나고 억울하고 분이 나서 핏대를 세우고 혈압이 올라서 밥도 먹기 싫고 잠도 자기 싫고 당장 쫓아가서 따지고 요절을 내기, 낸, 내려고 펄펄 뛰면서 하루 이틀이 지나도 그 분이 풀리지 아니하고 한달두 달이 지나도 그 억울한 분이 풀리지 아니하고 10년 20년이 되고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소리는 잊지 못하겠다고 치를떨줄 알면서 어째서 자기 문제 가장 급하고 요긴하고 중대한 문제, 자기의 생사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한만이 나무 일처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루하루 헛되이 세월을 보내고 심지어는 듣기는 듣지만 저건 나하고는 나 상관없는 없는 일이다. 저건 스님 내나 하고 늙어서 다 가정일 끝난 다음에 선방에 갔을 때 그때 조금 해버리라. 이러한 생각을 하고 남편 때문에 못한다. 아들 딸 때문에 못한다. 집안 살림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핑계를 하고 또 몸이 아파서 못한다. 이러한 등등 빈 핑계를 대가지고 그럭저럭 세월을 보냅니다. 이래가지고 그럭저럭 보내다가 한해두 해가 가고 병이 나고 허리가 꼬부라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그때 가서는 아차 해봤자 이미 그때는 때가 늦은 것입니다. 이 공부는 어떠한 이유 어떠한 핑계도 여기에는 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죽음보다는덜 급하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죽음이라 하는 것은 누구도 막아줄 수 없고 대신할 수 없고 자기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대 문, 중대사를 앞에 두고 어떠한 이유를 대가지고 뒤로 미루고 그럭저럭 지낸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고 밀어넣기가 그지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공부는 승속이 없습니다. 물론 출가한 스님네는 오직 이 문제만을 위해서 부모와 형제와 가정과 고향을 버렸고 청춘을 버렸고 인생을 뚫뚫 뭉쳐서 오직 이한 일만을 위해서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물론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정진들을 하고 계시지만 이 문제는 꼭 스님네만 해야 하고 신도는 그럭저럭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차라리 스님들은 가족도 없고 부양가족도 없고 돈을 벌어야 할 까닭도 없고 해서 자나 깨나 이먹고니까 두문두문 한 번씩 해도 공부를, 공부가 어느 정도 되돼 가겠지만 마을에 계신 세속에 계신 여러분들은 스님네보다도 몇십 배 정신을 챙기지 아니하면 여간에서 공부에 힘 먹기가 어려울 줄 생각합니다. 부모 외로는 부모를 모시하고 남편을 보좌해야 하고 자녀를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돌봐야 하고 살림을 뿌려나가야 합니다. 정말 내용을 알고 보면 잠깐 새도 편할 날이 없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 목걸을 챙기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건 간에 생각생각이 이목구를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해야만 자기의 과거에 빚도 갚으면서 앞으로 자기의 영원한 영혼을 원한영 위해서 자기 삶을 영유한 사람이 되겠지만 참선 공부를 등하히 하고 오직 세속적인 빈만을 갚기 위해서 전전긍긍한다면 완전히 금생의 인생살이라 하는 것은 노예배, 노예에 지내지 못할 것입니다. 노예라 하는 것은 희망이 없는 인종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오직 무서운 고된 일밖에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불쌍한 신세가 바로 노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노예라고 하면 혹분개를 하실는지 모르지만 정법을 믿고 열심히 정지를 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쇠고랑을 눈에 보이지 아니한 쇠고랑을 찬 노예와 무엇이 다를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빚을 갚지 아니하고 자기의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엄마로서 자기의 책임을 완수하지 아니하고 전부 거기를 도피를 하라, 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은 빚은 자기가 갚아야 하고 빚을 갚으면서도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희망을 가지고 자기의 속살림을 할줄 아는 사람이라야 사람다운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할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빚을 갚지 않고 도피해봤자 이자만 더욱 늘어날 뿐 자기의 빚은 아무도 갚아주지도 않고 빚이 없어지지도 아니한 것입니다. 일단 아내로서 남 아내로서 자기의 자녀들을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처해 처하게 해 되었다면 성의를 다해서 남편을 보조하고 부모를 봉해하고 아들 딸들을 성심성의껏 잘 기르고 가르쳐야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한 생각 한 생각을 가다듬어서 화두를 들고 본문을 듣고 또 공부를 해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고된 일들이 하나도 고된 줄을 모르고 그러한 법을 정법을 몰랐을 때는 자기의 신세가 분명 노예와 같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정말 고되고 지긋지긋한 그러한 일들이었지만 정법을 알고 난뒤 부터서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 성스러운 불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과 기쁨과 자신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불자가 그 집안에 있음으로 해서 온 집안의 향기가 풍기고 온 집안 사람들이 그 향기로 인해서 순화되어 갈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한 며느리가 진실한 불자가 되어 가지고 자기의 소임을 완성하고 마음으로 참선 공부를 열심히 할때 그렇게 무섭고 마음에 싫었던 시어머니도 어느새 며느리를 딸처럼 아끼고 귀여워하게 되고 자기도 그 시부모가 정말 친부모 못지않게 더 다정하고 오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어머니로 되어질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는 연세가 많으신 노보사님도 계십니다마는 열심히 법문을 듣고 참선을 열심히 하시고 가정에 돌아가셔도 참선의 연념이었고 언제 며느리나 손자, 손녀들에게 잔소리할 겨를이 없어진다면 평소에 별로 효심이 없다고 여겨졌던 며느리와 아들, 딸, 손자, 손녀들도 그 달라진 할머니를 위해서 참으로 효심있는 직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한 할머니가 그런 마음으로 정진을 하시고 여생을 마치실 때그 가족의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들은 제절로 할머니의 뒤를 이어서 정법을 믿는 훌륭한 불제자가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입으로 법을 설하기보다는 자기의 마음으로 정법을 설해야 하고 행동으로 정법을 설할 때 정법은 요원의 불길처럼 온 누리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흔히 예수교는 방방곡곡의 성당 교회당을 짓고 저렇게 신도를 갖다가 많이 포교를 하고 굉장한데 불교는 포교가 부족하다. 고 산중에만 절이 있지 도예지에는 절이 없다. 이렇게 해서 많이 불교 부진한 도교에 대해서 개탄을 하시고 충고를 주신 분들을 만납니다만은 형식적인 교회나 사찰을 많이 지어 가지고 종을 울리며 그래 가지고 많은 인원을 네. 동원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뜻이 있겠지만 우리 불법은 그런 것보단 한 사람이라도 참뜻의 정법을 믿고 참뜻의내 마음을 닦아감으로 해서 자연히 그 사람의 마음이 순화가 되고 그 사람의 행동에서 보살도의 향내가 밖으로 풍겨나가서 많은 사람의 무언중 감화를 줄수 있다면 이러한 포교 활동이야말로 진실한 포교요, 진리에 적합한 포교요, 부처님의 마음에 개합이 되는 포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흔히 선빵 스님네들은 포교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해탈만을 위해서 철저한 이기주의적인 입장에서 자꾸 은퇴적으로 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비난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 자신의 생사 문제를 위해서 철저한 사람이라야만 남을 이끌 건져 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한다면 선방에서 바보처럼 묵묵히 정진에 몰두하신 스님내야말로 가장 훌륭하게 포교를 하고 계신 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봄석달 동안 춥지도 덥지도 않고 하는 그런 아주 좋은 계절이 네. 올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계절을 맞이해서 스님내와 신도 여러분들은 어찌든지한 생각 한 생각을 단속을 해서 공부에 열중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유아 제하로니 무통 암참 제하루 눈이 있는 돌사람은 가지로니 눈물을 흘리고 무언 동자 암차하라 말없는 동자는 은근히 한탄을 흔드라 아까 조지스님 법문 가운데 이 도리가 다르냐 틀리냐 이렇게 망공 스님께서 초시스님께 물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